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녀가 깊이 사랑하면 은밀한 스킨십까지 쭉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생각하는 그 은밀한 스킨십 시간의 만족도와 그 여자가 생각하는 은밀한 시간의 스킨십의 만족도가 차이가 많아요. 보통은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불만족을 많이 표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뭔가 격하게 하거나 열정적으로 했을 때 여자가 되게 좋아할 거다 아니면 나는 충분히 내가 만족시켜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한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로맨틱함을 원해요 그런 설레임이 있고 떨림이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족도를 높이 평가하는데 남자들이 뭔가 에너지를 다 써야 돼 쏟아 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이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아마도 한국 남자들이 어, 제대로 된 로맨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이 제대로 된 로맨틱을 모른다는 것은 어, 공부가 지금 안 됐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남자들이 연애를 하고 지금 뭐 은밀한 스킨십까지 갈 정도면 뭐 공부가 필요합니까? 실전에서 느꼈던 것들이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어 보여주고 그런 행동들 통해서 서로 만족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자들이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 잘못된 교과서가 뭐냐면 야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이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실제로 어디 가서 어, 은밀한 스킨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물어보고 그게 좋냐고 물어보는 상대가 남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들이 남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남자들이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라면 여자에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자들이 좋아해 그럼 여자들이 만족해 여자들이 행복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대물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 그럼 그 문제가 왜 야동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야동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요 은밀한 스킨십으로 막 이어지죠 그리고 격한 호흡들만 발산이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되게 강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자가 막 행복해하더라 이걸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하고 만족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그냥 인지하고 그걸 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야동을 많이 안 봐요 아닌가요? 많이 보나? 어떤 여자들은 야동을 많이 안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로맨틱한 장면을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순정만화 장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자기가 상상하던 그런 은밀한 스킨십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남자들은 이쪽에는 또 관심이 없어요. 순정만화나 아니면 로맨틱한 이런 장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은밀한 스킨십이 딱 정해졌으면 남자는 요 기준에서 딱 이쪽만 생각해요. 강하고 완벽해. 마초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여자는요 마초적인 것들 말고 되게 부드럽고 서,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이런 부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남자가 자기 만족도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은밀한 스킨십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여자도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라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초적인 것만 계속 추구한단 말이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마초적인 것 말고 정말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아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스케비을 시작할 때 예를 들면 키스도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애무 행동들이나 이런 행동들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져야 여자도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단계가 전혀 없이 남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그냥 마초만 보여주겠어라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끝나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는 뭔가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뭔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잘못된 교과서인 야동이라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야동을 보면서 자기가 음멸하 혼자 공부를 하거나 야동을 봤던 선배들이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실제로 궁금, 궁금해하고 원하는 것들에 선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만족만 할 거였으면 뭐 상관없어요. 나는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이런 마음이라면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고 만약에 내 여자친구 정말 사랑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정말로 좋아했으면 좋겠어 내 여자친구가 정말 행복했으면 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 야동의 잘못된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요 여자들이 뭘 추구하는지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설레이는지를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은밀하고 강렬한 스킨십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 엄청난 시간에 애무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밀한 스킨십을 갖는 시간이 있다면 그 중에 어, 마초를 보여주겠어라는 시간은 되게 짧아도 돼요. 상대적으로 여자가 느끼는 그 만족도가 높아지는 시간은 마초적인 걸 보여주기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애무 단계죠. 그 애무 단계가 상당히 길어야 돼요. 남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야 돼요. 남자들은 급흥분하지만 여자들은 서서히 흥분하거든요. 그게 길어야만 이 마초적인 것도 마초적이라고 느끼지 이런 단계 없이 마초적이면요. 여자는 아무 감정 없이 끝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서 이제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도가 넘을 수도 있으니까 여자들은 어, 실제 은밀한 그 마초적인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 단계가 중요해? 네, 그전 단계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전 단계에 대한 학습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남자분들도 사실은 더 만족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밀한 스킨십은요 서로 좋아서 서로 격해져야 되는데 한쪽만 격하면요 한쪽은 그냥 희생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를 한번 쭉 끌어올려 보시면 되게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속궁합이 잘 맞는 그런 커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